자 이번 시간에 이제 전 시간에 의해서 무형자산 7번 문제부터 한번 또 계속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 어, 내부적 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취득 원가에 포함되죠 취득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음첫 번째 법적 권리를 취득 아 등록 어, 법적 권리를 등록하기 위한 수수료 이건 직접 비용이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형자산 창출에 사용된 특허권의 삼각비 창출에 사용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용자산의 창출을 위해서 발생한 종업원 급여 그 다음에 연구 결과를 최종 선택 응용하는 활동과 관련된 지출 그 다음에 무용자산의 창출에 사용될 거나 소비된 재료원가 용역원가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해 볼게 취득원가라는 건 우리가 취득원가의 대원칙이 있죠 어떤 거예요 취득과 관련된 직접적인 부대 비용도 포함이 된다 이게 이제 취득원가죠 그러면 법적 권리를 등록하기 위한 수수료 이것도 당연히 취득 원가에 포함이 될수 있겠네요, 그죠그 다음에 무용자산 창출의 상용 창출란 말이 중요한 거죠. 특허권 의 상각비. 그래서 다른 특허권을 위해서또 다른 새로운 무용자산을 창출하기 위해서 특허권을 내가 취득을 했다. 그걸 가지고 다른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당연히 그것도 취득 원가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창출을 위해서 사용 발생한 종업원급여, 운영을 하는 단계가 아니죠, 이거는. 그 다음에 연구 결과를 최종 선택, 응용하는 활동. 이거는 아직 뭘 할지 모른다. 이거 연구 단계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럼 다섯 번째 무형자산 창출에 사용됐거나 소비된 재료. 그럼 결국 취득 원가에 포함되는 것들은 1, 2, 3, 5가 될 거예요. 그러면 4번은 뭘까요? 저건 연구 단계와 관련된 지출이죠. 그건 이제 비용으로 계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발 활동과 연구 단계에 대한 어, 연구 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개발 활동에서는 생산이나 사용 전에. 시제품, 모형을 설계, 제작, 뭐 이런 거. 그럼, 면 그, 결국 뭐냐. 생산이나 사용 전이니까 지금 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예요 뭐랄지 모르는 단계 아니에요, 이건.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이것도 마찬가지. 새로운 기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공구, 지급, 주형, 금형. 뭐, 어, 뭐, 우리가 이제 뭐 자동차를 만들기로 했는데, 어, 기존, 기존의 자동차가 네모랬는데, 이제는 뭐, 동그란 자동차를 만든다. 그럼 동그란 자동차에 맞는 금형을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상업적 생산 목적으로 신용 가능한 경제적 규모가 아니에요. 상업적 생산 목적으로 실현 가능한 경제적 규모로 해버리면 그거는 개발이 끝난 거야 그죠그 다음에 이제 신규 또는 개선된 재료 이것도 막, 어, 새로, 새로운 또는 어, 개선된 재료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에 대한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시험을하 활동 이것도 개발 단계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 단계하고 개발 단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두 개의 큰 특징 연구 단계는 뭘 할지 모르는 단계고 개발은 뭘 하고 있는 단계야 지금 그죠. 근데 그게 상용화가 될지 안 될지 아직은 모르고 지금 계속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연구 활동은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그 다음에 연구 결과나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그 다음에 재료 장치 제품 공조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탐색하는 활동 그죠.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조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제안 설계 평가 탐색하는 활동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탐색 그죠. 평가,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결국 연구단계에서 발생하는 지출들은 뭐냐 어쨌든 간에 아직 뭐 할지 모르는 과정이에요. 음. 그래서 개발 활동에서 발생된 지출은 자산이나 비용이 될 수가 있죠. 여기서는 자산성 인정이 된다면 자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연구 활동에서 발생된 지출은 그냥 무조건 비용이 된다. 그렇죠. 음. 그래서 여기서는 어. 네 번째, 어, 비용으로 계산 되는 부분. 즉, 연구활동과 관련된 내용이죠.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무용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첫 번째, 무용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무용자산에 대한 원. 아, 어, 저기, 최초 인식 시점의 취득 원가. 무용자산 원가로 기록해요. 유용자산도 원가로 기록하죠. 네. 역시 원가와 공정가치 차이는 뭘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그죠? 책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책에 대해서 제3자와 거래했을 때그 저작권을 누군가한테 판다고 할게요. 그러면 제3자와 거래했을 때한 10만 원 정도가 된대. 그죠? 근데 우리 회사에서 이 저작권을 사 가지고 올때 8만 원 주고 사 왔대요. 저거를. 자, 그러면 저 저작권에 대한 취득 원가는 어떻게 될까? 회사의 재무 상태에는 저작권이 얼마짜리로 기록이 될까요? 8만 원짜리로 기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원가의 의미예요. 뭐 살때 들어갔던 돈. 그죠? 그래서, 어, 무용자산의 에, 최초에 인식할 때그 금액은 원가로 측정을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최초의 비용으로 인식한 무용 항목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용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이거 이제 봤었죠? 그래서 처음에 이미 비용으로 계산한 부분을 나중에 어, 무용자산의 어떤 자산성이 인정이 돼가지고 무용자산의 지출을 자산으로 집어넣기로 했다. 그렇다면 그 전에 발생된 지출에 대해서도 다 집어넣어야 되냐? 그건 아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무형유산 인식한다. 무형유산 인식 요건 있잖아요. 음. 거기에서 무형유산 정의 충족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식 요건 충족해야 되죠. 인식 요건에서는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자산에 대한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산을 사용한,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데 직접적이에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조업원 급여 같은 금액은 무용자산 원가에 포함을 하겠죠, 당연히.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이니까. 그 다음에 새로운 지역 또는 새로운 계층의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데 발생하는 원가 등은 이거는 무형자산 취득활동과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겠죠. 자그 다음에 아홉 번째. 어, 다음 중 개발 활동과 관련된 지출에 해당하는 것. 개발 활동 물어봤네요. 자, 개발 활동과 그 다음에 연구 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쭉 읽어볼게요. 이건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할 줄 알아야 돼. 이게 개발 활동인지, 그 다음에 연구 활동인지. 그죠? 자, 개발 활동을 보면 생산나 사용 전, 그러니까 이미 개발, 무엇을 할지를 결정을 한 상태예요. 어, 근데 아직 상용화가 안된 단계죠. 시제품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거죠. 두 번째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이라는걸 우리가 하기로 한 거야 이제 거기에 관련된 주형이라든가 금형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죠 상업적 생산 목적으로 실현 가능한 경제적 규모가 아닌 한번 조그맣게 라인을 한번 만들어 보고 하루에 몇 개씩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경제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 판단해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신규 또는 개선된 재료 장치 어쩌고저쩌고 최종적으로 안을 설계를 한번 해 보자 그죠 선택된 안자 연구 활동에서는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연구 결과나 지식 등을. 탐색 평가, 최종 어 선택, 응용, 그 다음에 어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용에 대해서 대체할 탐색하는 활동, 그 다음에 새로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어쩌고 저쩌고 거기에 대체안을 제안, 설계, 평가, 최종 선택하는 활동. 결국 은 여기서는 뭘 할지 고민하는 과정이 연구 단계예요, 그죠 그리고 어 개발 단계에서는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비용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 단계에서는 다 비용으로 처리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생산이나 사용 전 시제품 모형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 오, 이거 개발이네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장치, 공정시스템 어쩌고저쩌고 쭉 가다가 대체안을 제안 설계, 평가하는 활동. 그죠? 아직은 뭐랄지 몰라요. 그 다음에,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이건 뭐, 당연히 연구고요. 재료장치, 제품, 공정시스템, 영역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 어, 아, 연구네요. 다음에 연구 결과 또는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이것도 연구네요. 그죠? 결국은 개발과 관련된 활동은 1번이 되겠네. 그렇죠?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열 번째 무형자산의 인식 및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래요. 음. 첫 번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발생 가능성 인식 기준을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무슨 얘기냐면 개별 취득한다는 얘기는, 무형자산이라는건 우리가 유형자산과 다르게, 어, 어,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돈 주고 뭔가를 가져와서 점유를 하면 돼. 그죠? 가져왔다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할수 있는데, 무형자산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 실제로 돈 주고 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가치가 있으니까 샀겠지. 그죠? 네. 그게 이제 뭐냐면,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발생 가능성 인식 기준을 항상 충족하는 걸로 봐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샀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게 뭔가 가치가 있으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돈을 주고 산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기를 당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사기까지는 보지 않아요 여기서는. 자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지역에서 또는 새로운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데 발생하는 원가는 무형자산이 아니죠, 이거는 그렇죠? 무형자산 취득과 관련된 활동이 아니잖아요. 이거뭐 판매, 판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무형자산 포함되지 않겠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무형 자산의 원가와 그다음에 모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그두 개에 대한 사항들을 잠깐 보면 그 자산을 사용한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조업원 급여라든가 또는 그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어떤 수수료. 그죠? 그다음에 그자산이 적절하게 기능을 발휘하는지 검사하는 데 들어가는 이런 원가들은 당연히 취득과 관련된 활동이에요. 그죠? 근데 새로운 제품이나 용역의 홍보, 뭐 광고죠 어, 그 다음에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어, 계층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 어, 취득권 관리는 없는 거고 관리원과 기타 일반 간접 어, 경비 효과 이건 뭘까요 이거는 뭐냐면 취득이 이미 끝난 거고 그걸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가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두개뭐 어. 뭐 뉘앙스만 잘 여러분들이 좀 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뭐 찾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원가에 포함되지 않겠죠, 당연히. 자,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어 출판표제 고객 목록은 개발하는데 발생하는 원가를 전체 사업과 구별할 수 없더라도 무용자산으로 인식을 한다. 여기서 얘네들이 무용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나요? 브랜드 제어 출판표제 고객 목록, 이런 것들을. 이게 이제 전체 사업과 구별할 수 없다. 구별할 수 없다는 얘기는 이걸로 얼마 만에 어, 얼마큼의 어떤 그 수익을 창출할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수 없다는 얘기예요.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죠. 미래 경제 효익이 들어오긴 들어오긴했는데 얼마인지 모르겠다 이거야, 그죠 아,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자산으로 인식해서 안 되겠죠. 그래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겠네. 자, 그다음에 이제 무형자산에 대한 대금 지급 기간의 일반적인 신용 기간보다 긴 경우 무형자산의 원가는 실제 총 지급액이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형자산에 대한 원가가 신용기관보다 긴 경우에, 그때는 사실은 현금가이 상당액이 되는 거예요. 그 현금가의 상당액이 실제 총지급액이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실제 총지급액과 현금가의 상당액의 의미를 좀 보면, 어떤 사람이 무형자산을 취득하는데, 얘가 뭐냐면, 취득을 위해서 2만 5천 원만큼 돈을 줬다는 얘기야. 그럼 2만 5천 원 주고 산 거예요. 자, 동일한 자산을 누군가 이제 또 취득을 하는 거야. 얘는 이제 2만 5천 원 주고 산 거고, 동일한 자산을 누군가 이제 취득을 하, 해요. 무용자산을. 근데 얘가 이제 어떻게 냐 돈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3년 동안에 돈을 줄게. 이렇게 얘기했더니, 무용자산을 파는 쪽에서 어떻게 하냐면, 3년간 만 원씩 돈을 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죠? 그러면, 동일한 유용자산을 파는데, 첫 번째 경우에는 2만 5천 원을 받고 그냥 팔았고, 두 번째 경우에는 만 원씩, 만 원씩, 만 원씩 해서 3년간 돈을 받기로 하고 무용자산을 판 거예요. 결국 이 무용자산은 동일한 무용자산이잖아요. 그럼 무용자산은 동일한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동일한 무형자산의 가치를 가지고 있겠지, 그렇죠? 결국 이두 번째 경우는 이거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총 지급하는 금액은 3만 원이지만 그 무형자산의 취득 원가는 얼마가 될까? 그걸 한번 생각해보자는 얘기죠. 저는 위에 놈이나 밑에 놈은 똑같은 자산이잖아요. 그럼 똑같은 자산이면 똑같이 기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 일시불로 주는 놈이나 그 다음에 이렇게 주는 놈이나 동일한 자산을 취득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무형자산은 일시불로 주는 놈하고 똑같은 취득 원가를 기록하고 있어야 돼 같은 자산이기 때문에 그죠 음. 그래서 얘도 25,000원의 무형자산을 기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얘는 25,000원의 무형자산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주는 돈은 3만원이야 어쨌든 이게 뭐냐면 총 지급액이에요 3만원이 그 다음에 그 차이만큼 할인차금이 인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25,000원이 뭐냐면, 현금가격 상당액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현금가격 상당액으로 취득 원가를 기록해야 돼. 총 지급액은 3만원이지만. 그럼 그 차이는 뭐냐면, 이자예요. 이거는. 무용자세에 대한 가치가 아니다. 이자라는 얘기예요. 돈 나중에 주니까. 그죠? 자, 이거를, 어, 우리가 총 지급액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현금가격 상당액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여기서는 현금가격 상당액으로, 어,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최종 선택하는 활동은 개발 활동의 예로서 해당 지출은 무용자산을 인식한다.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대체안을 최종 선택하는 뭘 할지 모르는 단계잖아요. 연구 단계잖아요. 그죠. 당연히 틀린 내용이죠. 무용자산을 인식하지 않겠죠. 음.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내용수가 유한한 무형자산과 무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 유한한 무형자산이니까 상각을 하는 자산이에요. 쟤는그 다음에 유형자산 걔는 감가상각하고요. 음. 첫 번째 내용수가 유한한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의 잔존 가치는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보다 큰 금액으로 증가할 수 없다. 요거 봤었죠. 음. 해당 금액보다 큰 금액으로 증가할 수도 있죠. 그래서 나중에 가치가 더 증가할 수도, 있고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과 달리 증가할 수도 있다. 그래서 무형자산 잔존 가치는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과 가거나큰 부분 증가. 유형자산, 무형자산 뿐만 아니라 유형자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용어만 써놨는데 유형자산도 마찬가지예요. 유형자산의 잔존 가치도 해당 지금 현재 장부가액보다 더 커질 수 있어요. 뭐 우리가 이제 어떤 예전에 이제 이런 걸본적 있었는데 그 뭐야? 그 지금 나오지 않는 차예요 아주 옛날 차야 아주 옛날 차, 차라서 길거리에서 다니기도 힘 아, 다니는 거 보는 것도 힘들어요 뭐, 뭐 여러분들 뭐 폰이라는 거본적 있어요 폰이는 차가 있었어요 아주, 아주 옛날에 그죠 어, 삼각형으로 생긴 이런 차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차가 어, 완전 웃기게 생겼죠 이런 어, 요런, 요런 차가 있는데 이런 차를 끌고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원래 자동차 정비를 하고 있는 친구였어 그러니까 뭐 자기가 다 만질 줄 알아요 이걸 끌고 다녀요 키가 185야. 폰이가 굉장히 작은 차예요. 그죠? 얘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사람이 여기 이만큼 차, 사람이. 뒤쳐서 빼버렸어요, 그냥. 근데 이런 폰이를 끌고 다니고, 차왜 끌고 다니냐? 걔가 뭐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는 이게 좋대. 그죠? 남들이 보고, 보고 그러면 어, 되게 기분도 좋고 그렇대요. 정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부품이 없어요. 단종이 돼가지고. 부품을 어서 구하려면 더 비싸게 주고 사야된대 그죠? 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그런 경우에는 내가 생각했던 그 예상 잔존 가치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얘기야. 지금 현재 있는 장부가액보다, 그죠 음. 뭐 이건 이제 특별한 상황이고. 음.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용자산도 마찬가지예요. 유용자산도 지금 현재 장부가액보다 나중에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거기다 수요가 갑자기 증가하거나 뭐 이랬을 때, 그죠 음. 자, 그다음에 이제 어, 내용수가 유한한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경은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한다. 유형자산에 대한 그그 그 상각 또는 무형자산에 대한 아 상각.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그다음에 무형자산의 상각에서 보면 감가상각이나 상각 관련된 사항들은 다 대부분 다 추정이에요. 그죠? 왜냐면 잔존 가치 추정이에요. 내용 연수 추정이에요. 그죠? 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상각 방법. 이것도 추정이죠.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비 행태에 따라서 상각을 하라 이렇게 되는데 거기 안에 뭐가 들어가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비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이거 당연히 추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감가상각이나 삼각과라는 사항들은 다 추정이라고 보시면 돼. 요 추정의 변경은 우리가 회계 변경을 할때 회계처리할 저 변경과 우수성에서 보면 추정의 변경으로 보는 거죠, 걔들이, 그렇죠? 음.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어, 아세 번째죠? 잠시만요. 음. 내용요수가 유한한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자액법 생산량비법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맞는 얘기죠. 뭐 다른 방법을 쓸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다음에 네 번째 내용수가 유한한 무용자산과 유용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은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행태를 반영한다. 이게 이제 감가상각 또는 상각의 기본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미래 경제적 효익에 소비되는 행태. 그다음에 내용수가 유한한 무용자산과 유용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년도 말에 재검토한다. 왜냐면 추정사항이기 때문에. 그죠? 감가상각 방법이란 것도 추정이잖아요. 미래 경제 효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 거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음. 자, 1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무용자산의 정의 및 인식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어, 옳지 않은 것. 첫 번째, 무용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한다. 참 많이 나오네요. 그죠? 어, 이거 맞는 말이죠? 우리가 이제 아까, 아까도 아까 이제 봤는데 저작권에 대한 어떤 어, 취득을 할때 제3자가 거래할 때한 10만 원 정도를 하는데 그거를 회사에서 얼마 주고 샀냐? 8만 원 주고 샀더라. 그러면 회사의 장부상에 저작권은 어, 뭘로 기록이 되냐이 8만 원이 이제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저게 이제 저작권의 기록 금이될 텐데 만약에 이게 이거라면 금융자산이라면 주식이나 채권 이런 거래요. 근데 그게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은 10만 원짜리야 사실은. 근데 그거를 8만 원 주고 샀대가 자,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 재무상태에는 이제 금융자산이 들어가는데 그 금융자산은 공정가치 10만 원 들어가야 돼요. 금융자산에 대한 취득 원가는 공정가치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결국 돈은 8만 원 줬는데 10만 원의 자산이 들어오면 2만 원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자, 일단 여기서 금융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를 잠깐 보면 물론 실제 그 어떤 그 상장되고 있는 주식이라든가 뭐 이런 채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거래를 할 때는 당연히 상장되고 있는 그 금액으로 거래를 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은 음. 그죠 그래서 뭐 10만원짜리면 10만원 거래를 할 거야 그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됐더라 10만원짜리를 8만원에 샀더라 그렇게 되면 그만큼 자산 수준이 이게 발생한 거죠 사실은 싸게 산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회계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재권 같은 경우에는 8만원 주고 샀으면 8만원이 취득 원가 가 되겠죠 그렇죠 음. 이게 이제 원가로 한다 또는 뭐, 공정가치로 온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추동원가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자장권은 원가가 추동원가가 된다. 그렇죠? 자, 두 번째. 무용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통제 능력은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리에서 나오나 권리의 법적 집행 가능성이 통제 필요 조건은 아니다. 우리 이제 그 통제라는 것. 법적인 어떤 가능성, 뭐 우리가 이제 꼭 법적인 어떤 집행 가능성만 있어야지 통제냐 그런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아니 우리가 이제 보면 어, 무형자산에 대한 뭐 어, 통제 가능성, 그다음에 식별 가능성 이런 것들은 법적인 어떤 보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뭐 사회통념상 또는 어떤 사, 어 관행상 통제를 할수 있다면 통제를 입증할 수 있으면 당연히 그건 통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는 그러한 권리가 이전 가능하거나 또는 기업에서 분리 가능한 경우에 무용자산의 정의를, 어, 정의에 식별 가능성을 충족을 한다. 식별 가능성은 구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용자산 눈에는 보기,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자산으로 잡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식별 가능해야 된다. 즉,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요 인지를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식별 가능성에 대한 사항들을 한번 볼까요? 어, 기준에는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식별 가능하다고 보는 거야. 근데 첫 번째, 자산이 분리 가능해. 띄어서팔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띄어서 거래할 수 있는. 그래서 기업의 의도와 무관하게 기업에서 분리하거나 분할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또는 관련된 계약, 식별 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와 함께 어, 매각이라든가 이전, 라이센스, 그 다음에 임대, 교환할 수 있다. 그러면 분리 가능하다고 보는 거야. 그죠? 두 번째, 자산이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저작권 해가지고 몇 년간 보장을 받을 수 있더라. 예를 들어서. 그럼 법적 권리로부터 받아.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대한 법을 어겼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에 대한 이런 걸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얘기. 이런 경우에는 권리가 이전 가능한지 그 다음에 여부와 또는 기업이나 기타 법 권리의 의무에서 분리 가능한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즉 어떤 자산이 계약이라든가 또는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한다면 그러면 그건 당연히 뭐 식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상 권리 와 법적 권리부터 발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식별 가능해요. 결국 이전 가능한지 여부는 여기서는 볼 필요 없다 이런 얘기야, 그렇죠? 이게 음. 이제 3번에 대한 내용이죠.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건 3번에서 뭐라고 써 있어요? 권리가 이전 가능하거나 또는 분리 가능한 경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이 틀린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한 권리가 이전 가능한지 여부나 그 다음에 기타 권리와 의무에서 분리 가능한지 여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틀린 얘기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은 무용자산의 내용을 수동안 경제적 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는 함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의 근거를 하자. 뭐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추정이니까. 그 다음에 무용자산으로부터 미래 경제적 효익은 제품의 매출, 영역 수익, 원가 절감 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거죠. 뭐. 그래서 어떤 뭐 특허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취득했다. 그래서 그걸로 어떤 물건을 만들었을 때그 물건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겠죠. 뭐. 그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3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무형자산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첫 번째,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뭐, 한두 번본 것도 아니고. 두 번째, 최초의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의인식요건을 만족하게 된 경우에 하나요. 무용자산의 원가로 다시 인식할 수 있다. 안 되죠? 우리가 이제 이걸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비용으로 인식했던 금액인데 즉 개발하고 있는 단계에서 아직 자산성을 충족하지 못한 단계야. 그래서 비용으로 했는데 요번부터 이제 자산성이 인정이 된대요. 그럼 그 전에 비용으로 인식했던 금액까지 다 포함해서 자산을 잡냐 그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최초의 비용으로 인식한 무용자산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용자산 인식요건을 만족하게 된 경우에도 자산이 될수 없다. 그쵸? 그러면 무용자산의 어, 자산의 인식요건을 만족한 이후의 지출은 당연히 자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무용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하고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을 때는 뭘로 한다? 연구단계로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어, 출판표제, 공연 목록, 이예와 유사한 유사한, 실제 유사한 항목은 무용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랬죠? 얘네들은 뭐냐면 경제 효율이 있을 수 있지만 통제 가능하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식별 가능하냐, 이런 것들이 충족이 안, 될 수,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용자산의 내용 요소는 그러한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의 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지만 자산의 예상 사용 기간에 따라서 더 짧을 수 있다. 둘 중에 짧은 기간으로 간다 그랬죠? 그게 이제 뭐냐면 법적 권리와, 그 다음에, 경제적 효익에 발생되는, 즉, 사용기간. 경제적 내용연수와 법적 내용연수의 짧은 기간이잖아요. 그죠? 그니까, 맞는 얘기가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문제를 볼게요. 자, 무용자산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걸 물어보네요. 음. 자, 무용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 공정한 채 측정한다. 또 나오네요. 계속 나와요, 어떻게. 음. 완가죠. 음. 그 다음에, 무용자산의 아, 내용연수가 비한정적인 무용자산은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무용자산이 있었죠. 내용연수가 비한정적인 거 아직 사용하지 않는 거, 그렇죠? 개인으로또뭘 해야 되는 거예요? 매년 손상검사를 해줘라 이렇게 얘기했죠. 당연히 손상에 대한 지구가 있을 때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용연수가 비한정적인 무용자산은 유한 내용연수로 재평가하는 경우에 즉. 그 전까지는 내용수가 언제까지일지 잘 몰랐는데, 그래서 매년 거기에 대해서 내용수를 평가했는데, 어느 순간에 거기에 대한 내용수가 측정이 되더라. 한 3년간 쓸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되면 다시 그걸로 유한한 내용률수를 아, 가진 자산으로 바뀌겠죠. 그 뒤부터 이제 생각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때 자산 손상의 징후에 해당되지 않음, 않으므로 손상 차수를 인식하지 않는다. 유한한 내용류 아, 저, 비한정적인 무용자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잖아, 어쨌든 간에. 그죠 사용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손상검사를 하는 걸쭉 하는데, 근데 사용하고 있다가 언젠가 뭐냐면 어느 순간에 그게 이제 어 앞으로 이제 한 3년 쓰면 끝날 것 같아. 그럼 그때 이제 다시 이제 평가를 하게 되죠 그럼 그 순간에 뭐가 돼요?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면 계속 사용을 했던 자산이기 때문에 가치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보면. 자산을 이제 취득을 하고, 그런 이제 사용하는 과정에서 무형자산 이제 정을 했다고 합시다. 10만 원짜리를 내연수 수정을 할수 없었어요. 그러면 그 10만 원짜리가 계속 유지가 되겠죠. 상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상각을 하지 않지만 뭐는 하냐면 손상 검사를 매년 해줘야 되죠. 그래서 회수 가능 가액을 측정을 해보니까 11만 원이래. 그럼 손상이 없었어요. 그러면 기세는 그대로 10만 원짜리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연도에또 이제 손상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회수 가능 가액을 측정해 보니까 10만 5천원이 돼 결국 손상이 없었으니까 그대로 유지가 될 거예요 자세 번째 연도에 마지막에 이제 보니까 여기서 이제 뭐냐면 내구수가 추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회수 가능액을 추정을 해 보니까 지금 이 자산은 약 8만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더라 이거야 그렇죠 그러면 8만원을 가지고 앞으로의 기간 동안 상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손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구수가 추정이 돼도 그 시점에 그 자산에 대한 회수 가능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떨어진다면 그 떨어진 금액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뭐가 발생해요? 손상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좀 당연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기서는 재평가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하나의 징후가 되는 거고, 따라서 회수관왕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해서 그 자산에 대한 손상 검사를 하고, 회수관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장부가액으로, 장부가액을 손상 차선으로 이제 아, 초과하는 장부가액을 손상 차선으로 인식한다. 물론 회수 가능 가격이더 높으면 당연히 장부 가액을 가지고 그대로 손상을 하면 돼요. 아, 자, 손상이란다.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죠? 자, 네 번째. 내용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 가치는 내용수 종료 시점에 제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약정을 하더라도 0이다. 우리가 이제 유용 아, 저, 그 뭐야? 무형자산에 대한 잔존 가치는 원래는 원칙은 0이죠. 근데 잔존 가치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두 가지 경우 거래가 있다 즉시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무용자산을 거래하는 시장이 있다면 잔존 가치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군가 사기로 약속을 했다면 제3자가 내 3년간 쓰고 나한테 줘내돈 줄게 그럼 잔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틀린 얘기가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창출에 대한 식별 가능하고 해당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이라도 부영자산으로 인식.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이 자산이 될수 없는 게잘 생각을 해봐요. 우리 회사가 만약에 100만원짜리, 즉, 어 뭐, 기계, 집계 해가지고 다 100만원짜리야. 근데 이 100만원짜리를 내가 이제 팔고 싶어, 이제. 회사가 잘안 돼요. 그래서 팔고 싶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아, 우리 회사는 앞으로 잘될 거야. 우리 회사는 150만원짜리야. 그렇게 물건을 내놔도 누가 사가야 말이죠. 회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밖에서 보면 더잘 알잖아요. 이 회사가 앞으로 망할 것 같은데. 지가 150만원 해봐야 그게 160만원 짜리냐 이거죠 결국은 내부적으로 창한해업고는 절대 자산이 될 수가 없어요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산이 될 수가 없는 거겠죠 자그 다음에 15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어, 계산 문제인데 어, 신제품에 대한 새로운 생산 공정을 개발하고 있는데 동생산 공정 개발은 1년도 10월 1일부터 부용자산 인식기준을 충족한대요 음. 그 다음에 1년 동안에 발생한 지출은 10만원 그 다음에 그 중에 6만원은 10월 1일 전에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4만원은 10월 1일과 12월 31일 사이에 발생을 했대요 일단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올 때는 여러분들 잘그 구분을 잘 해야 돼요 문제를 읽으면서 그림을 옆에다 잘 그리면서 어디서부터 발생이 됐고 얼마까지가 여기까지고 얼마까지가 여기까지인지 거기에 대한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읽다가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1년도 말에 생산 공정 개발의 공정가치는 45,000원이었고, 손상 없었대요. 그 다음에 1년 말에 공정의 개발비의 공정가치는 1년 말 대비해서 변동이 없었대요. 즉, 2년, 1년 말, 2년 말에도 거기에 대한 공정가치 45,000원이라는 얘기죠. 동, 무용자산에 속해 있는 사업부의 손상으로부터 배부받은 9,000원을 손상 차수로 인식했대. 무슨 얘기냐면, 1년 말에는 손상이 없었고, 2년 말에 손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있었는데, 공정가치는 하여튼 만 5천, 아, 뭐냐, 4만 5천원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손상이 있게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장부가액보다 회수가능가액이 더 낮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회수가액, 회수가능가액이란 건 어떻게 측정하죠? 어떻게요? 해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큰 금액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하잖아요. 여기서는 회수가능가액이 얼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사실은. 단지 손상이 9천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자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재평가 모형을 쓰고 있을 때, 즉 무형자산을 재평가 모형으로 쓴대요 최적시점 이외. 자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2002년도 에 인식할 단계 손실은 어떻게 될 거냐 자 여기서 보면 일단 은 1년도에 이제 무형자산에 대한 취득을 이제 한 거예요 자 그럼 상황을 잠깐 보면 자첫 번째 1년도 시점 이제 여기 기초 시점이 취득은 아니고 그죠 무형자산으로 인식되는 시점이 있었죠 일단은 뭐냐면 시아 저기봐 1년도에 10만원의 지출이 발생을 했는데, 인식 기준은 언제, 어, 인식이 되냐면, 10월 1일이에요. 10월 1일. 어디냐 어. 아, 이기구나 음. 10월 1일 날 인식 기준을 충족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인식 기준 충족되는 시점은 이제 10월 1일이 될 거야. 그죠? 자, 그리고 1년도에는 10만원의 지출이 발생했대요. 자,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인식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의 지출액은 6만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이후의 지출액은 4만 원이었다는 얘기요 여기 발생했고 4만 원은 여기서 발생했다. 지금 이런 상황이죠? 음.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여기서 이제 1년 말에 공정 가치가 4만 5천 원이고 일단 자산으로 계상되는 금액은 일단 4만 원이 될거 일단 1년도에는. 그죠? 그래서 6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비용이 되고 그다음에 4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산이 될 거예요. 그럼 그 자산을 가지고 평가절의장부 가격이 되겠죠. 그 자산을 가지고 이제 1년이 지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증가할 수도 있고 추가적인 어, 여기서는 지금 음, 어딨냐 어. 개발 활동에서 발생되이 지출액을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하고 아직 사용하지 않는 자산이 이제 되는 거죠 사실은 개발이 끝났다 이런 얘기는 없으니까 자 근데 거기에 대한 공정가치가 얼마가 되냐면 4만 0 0 원이 됐대요 음. 자 그러면 재평가법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재평가된 그 금액을 가지고 이제 자산으로 계상을 했겠죠 이첫 번째 연도에 그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무용자들의 가치가 증가를 했을 거야, 그렇죠? 여기서는 공정가 치는 일단 4만 5천 원인데 증가가 됐을 거예요. 여기서 공정가 치는 이제 4만 5천 원인데, 2차 연도 말에 손상이 발생했대요. 그 손상이 발생했는데 손상이 얼마냐? 9천 원만큼 발생했대. 그럼 이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계상된 금액과 차이를 보니까 손상 차손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연도에는 4만 원만큼 어떤 개발비가 이제 지출이 됐고, 두 번째 년도에 뭐, 얼마가 지출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출된 금액이 포함이 돼서, 무용자산의 장부가 이금액이 됐을 거야. 그죠? 근데 요금액에서 둘 중에 큰 금액과 비교를 해보니까, 6천원, 아, 9천원 만큼 손상차손이발생됐다는얘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일단 처음에 발생된 요거, 1년도에 재평가법을 쓴다 그랬죠? 이거 원가 모형 아니에요? 재평가 법형을 쓴데, 재평가법을 쓰니까, 재평가로 된 무용자산 금액이 장부에 기록이 됐겠지. 그다음에 5천원만큼 뭐가 됐을까요? 재평가 이익금이인기타포괄 손익이 인식이 됐을 거야. 그죠? 그래서 처음에 이 1차 년도 말에 재평가 이익금이 이렇게 기록이 됐을 거예요. 5천원만큼. 그기타포괄 손익이죠. 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손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최초에 인식했던 그기타포괄 손익이 먼저 감소를 하겠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보다 더 떨어진 부분은 단기 손실이 될 거야. 그죠? 단기 손실 4천원. 그럼 결국 이0년도 말에 인식되는 단기 손익은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기타 포가 손익 감소액 5,000원과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떨어지는 4,000원. 이 전체가 9,000원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단기 손익이 4,000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재평가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기타 포가 손익이 있었던 상태야. 그죠? 그리고 그 기타 포가 손익이 감소를 할 때는 기타 포가 손익 먼저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단기 손익이 된다. 됐죠?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15번 뭐, 그래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을 잘 이해를 하면, 우리가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다. 그쵸? 자, 16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국세가 2001년도 연구 및 개발 활동과 관련된 지출 내용인데, 이를 이용해서 물음에 답을 해봐라. 음 보니까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생산이나 사용 전에 시제품과 모형을 제작하는 활동. 그다음에 상업적 생산 목적으로실행 가능한 경제적 규모가 아닌 시험 공장을 건설하는 활동, 연구 결과나 기타 지식을 응용하는 활동. 자. 여기서 이제 뭘 찾으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연구와 개발 활동인데 구분을 해 봐라 이런 문제겠네. 그죠 문제를 보니까 연구 활동으로 분류되는 금액. 음, 연구 활동만 찾아보라는 얘기네요. 뭐 이거 이제 우리가 계속 봤으니까 두 개를 한번 구분을 한번 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어디에요? 연구활동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 10만원은 연구활동으로 이제 들어갈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산이나 사용 전 시제품과 모형을 제작하는 활동.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개발활동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발생되는 1 5만원 여기로 이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상업적 생산 목적으로 신용 가능한 경제적 규모가 아닌 시험 공장. 이것도 마찬가지 개발활동이 되겠죠? 음. 여기서 발생된 20만원은 당연히 여기로 이제 들어갈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연구결과나 기타 지식을 응용하는 활동 이건 뭐예요 아직 뭘 할지 모르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구활동이 되겠네 그쵸? 그럼 여기서 발생된 30만원도 마찬가지 일로 들어갈 거야 그쵸? 그럼 여기서 연구활동과 관련된 거 개발활동과 관련된 거뭐 금액이야 찾는 건뭐 그래서 연구활동은 40만원 개발활동은 35만원이 되겠네 그쵸? 여기서 이제 자산으로 인식, 인식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35만원이 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되겠죠 개발 활동이라고 해서, 개발 활동에서 발생된 지출이라고 해서 다 자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발 활동의 지출에서 자산이 되려면 자산성이 인정이 돼야 돼. 그럼 전체가 다 자산성이 인정이 된다. 가정했을 때는 35만 원이 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되겠네. 그죠? 자, 17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어, 다음은 주 간평의 2 0 0년도 연구 및 개발 활동과 관련된 지출이다. 여기서 1년도의 그 연구 활동으로 분류되는 금액. 이것도 이제 똑같네요 문제가 그죠 그대로 구분을 해볼까요 음. 똑같이 첫 번째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이거 당연히 연구 활동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발생된 비용 당연히 연구 활동으로 들어갈 테고 그 다음에 연구 결과나 기타 지식을 최종 선택하는 활동 무슨 활동이에요 연구 활동이죠 여기서 발생된 거 당연히 2 0만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을 사용 전 시제품 모형 이건 뭐야 개발 활동이 되겠네 그죠? 그럼 여기서 발생된 35만원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상업적 생산 목적으로 실현 가능한 경제적 규모가 아닌 시험 공장. 이거 당연히 개발 활동이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 발생된 거 이쪽으로 넣어야 되겠네요. 아까 문제가 똑같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여기서는 30만원, 여기서는 75만원. 보면 이제 문제가, 어, 어, 어떤 때, 어떨 때 보면 문제가 뭐 거의 너무 유사해가지고, 뭐 같은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어. 뭐, 이런 것들을 굳이 이제 또한번 해보는 건 구분을 한번 하는 연습을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이전에 이런 패턴의 문제가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었죠. 뭐, 연구 활동으로, 아, 저기 봐. 비용으로 계산, 아, 저기 봐. 아 자산으로 계산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얼마나 이런 식으로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산으로 계산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개발 활동과 관련된 지출을 찾으라 이런 문제죠. 결국은. 자, 18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오, 글자가 엄청 많아요. 예, 보니까 여기서 1년도에 연구개발하기 시작해서 어쩌저쩌고 해서 7월 1일 날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즉시 신기술 사용이 됐다. 개발이 완료가 됐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신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해서 1년도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2만 5천 원. 개발단계에서 발생된 지출은 만 원. 그러면 연구단계 개발단계에서 발생된 이 지출은 뭐냐? 자산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다음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이 뭐냐면 3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개발 단계에서 지출된 모든 무용자산의 인식 요구를 추정한다. 그러면 둘다 이제 자산이 될수 있다는 얘기네. 얘네들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대안은 개발, 개발된 무용자산의 내용연수를 8년으로 추정했대요. 어, 얘는 내용연수가 유한한 자산이고요. 일단 8년. 그 다음에 정액법으로 생각한대요. 음, 정액법. 자, 그 다음에 대안은 특허권 취득과 관련해서, 어, 이제부터 특허권이 나오네. 그럼 여기까지가 뭐냐면 개발비와 관련된 사항이죠. 그 다음에 특허권이 어떻게 됐냐. 직접 관련해서 천원을 지출했다. 이게 특허권의 취득 원가가 되는 거죠. 직접 관련된 비용이 특허권이. 그 다음에 이제 10월 1일 날 신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획득했고 그 다음에 냉면수 5년이 돼요. 그 다음에 정액법으로안 돼요. 일단 두 가지가 나온 거야. 그렇죠? 개발비와 그 다음에 특허권 두 가지가. 그 다음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는 3년 말에 손상사고 3년 말에 또 손상이 있었네. 회수 가능한 금액이, 금액이 25,000원이래요. 그 다음에 내용 요소는 3년으로 축소됐다. 줄어들었다는 얘기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것 관련된, 어, 포괄 손익계산선 인식할 비용 총액. 일단 내용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데, 정리를 좀 해보면, 첫 번째 일단 뭐냐면 개발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허권이라는 게 있어요. 둘다 무용자산이야. 그죠? 특허권과 관련된 무용자산은 특허권 취득을 했기 때문에 취득과 관련된 직접 비용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럼 일단 무용자산이 일단 개발비란 무용자산이 하나 있었고, 특허권이란, 어, 그, 특허권이나무용자사에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지금 물어보기를 언제를 물어봤냐면 3년도에 인식할 비용 총액을 물어봤어요 그럼 개발비는 언제부터 이제 사용을 하게 됐냐 보니까 어, 여기 이제 개발비에서 2002년도 1월 1일부터 6월까지 어쩌고 저쩌고 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2000년도 7월 1일날 완료가 됐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개발비는 7월 1일부터 상각이 될 거야 그죠 그 다음에 2001년, 2002년도에 7월 일에 6개월째 상각이 됐을 테고, 그 다음에 3년도에 또 1년치가 상각이 됐을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손상사유가 발생을 했대. 그래서 손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2만 5천 원 떨어진 거야.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허권. 특허권은 언제 취득을 했냐? 응. 음. 어딨지? 아까 이렇 취득가가 있었는데. 어, 아, 여기있네. 2년도 10월 1일날 특허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10월 1일부터 거기에 대한 상각이 이루어졌겠네요 그럼 3년도에는 1년치 상각이 전체가 이루어졌겠네 결국 여기서 찾고자 하는 건 뭐예요? 개발비에 대한 1년치 감가상각비와그 다음에 개발비 손상 차손금액그 다음에 특허권 1년치 감가상각비이세 가지 찾으라는 얘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문제정리를 확실해야 돼요 문제 길이가 크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 문제가 표로 해서 문제가 나왔다면 보다 쉽게 문제를 풀었을 거야. 근데 이걸 말로 막 풀어버리니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 1년도, 2년도, 3년도까지인데 첫 번째 일단 2만 5천 원의 지출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저거는 비용이 되는 거고, 연구 단계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년도에 추가적으로 3만 원이 지출이 발생이 되는데 개발이 완료가 됐대. 그럼 저게 이제 자산이 될수 있겠네. 그리고 얘는다 자산성 인정이 됐으니까 4만 원이 취득 원가가 돼요. 음. 얘는 이제 자산성 인정이 된다 그랬잖아요. 자산성 인정이 안 됐다면 얘가 이제 비용이 됐겠지만 자산성 인정이 됐다 그랬으니까 저 1년도 말에는 여기 1년도 말에는 개발비라는 자산 만 원을 기록을 했을 거야. 그다음에 개발이 완료되면서 개발비라는 자산이 4만 원이 이제 기록이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각을 이제 하겠죠. 그러면 1차년도, 2차어 X 2년도의 상각비는 어떻게 되겠 6개월짜리가 되겠네. 그죠? 거기에 대해서 6개월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을 할 거야. 자 그다음에 이제 3년도에 상비는 어떻게 될까요? 1년짜리가 되겠죠 이제는 그러면 어 거기에 대해서 4만원에서 8년으로 내용수를 잡았 잡았었으니까 5천원만큼 감가상각이 이루어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해야 될게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손상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용수는 이제 앞으로 3.5년 즉 3년이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회수가능가액이 떨어졌어요 물론 2만 5천원으로 그럼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손상이 발생하겠네. 그래서 손상차손이 7,500원. 결국 3년도에 인식되는 비용은 감가상각비 5 0 0 0원과 손상차손 7,500원이 될 거예요. 그죠? 얘가 이제 3년도에 인식되는 일단 비용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개발비는 끝났어요. 특허권을 한번 볼까요? 특허권은 언제 취득했어요? 10월 1일에 취득을 했어요. 근데 얼마에 취득했냐? 1,000원에 취득을 했대요. 직접 비용.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상각을 하겠죠, 얘도. 근데 여기서는 3년도의 비용을 물어봤기 때문에 3년도의 감가상각비만 계산을 해주면 돼요. 1에 대해서 5년 동안 그러면 200원이 되겠고 그 200원이 당연히 감가상각비로 되겠죠 감가상각비 금액이 여기서는 200원이 포함이 될 테니까 결국 3년도의 비용은 이세 개의 합인 12,700원이 될 거야 계산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전체에 대한 내용을 정리만 잘하면 사실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야 근데 그 정리하는 게 힘들다는 얘기야 그쵸? 정리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읽으면서 그걸 정리해버려야지 읽고 난 다음에 아 이런 얘기구나 하고 다시 한번 찾아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정리가 안 돼요. 그때부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저 그렇죠? 읽는데만 해도 이게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읽을 때 거기에 대한 내용 정리가 이미 다 끝나버려야 돼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으면 문제를 빨리 풀수 있는 거야. 그렇죠? 뭐 일단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19번부터 나머지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